오늘은 물감의 종류를 알아보고 색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,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감을 앞에 이렇게 배열해 놨습니다 자, 왼쪽부터 이것은 수채화 물감이고요 이거는 포스터 칼라, 이거는 아크릴 과 자, 이것은 아크릴링 물감이에요 자, 이게 유화 물감입니다 자이 물감들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위에 실제로 하나씩 짜 가지고 그 물감의 쓰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물감들의 성질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성이냐 유성이냐를 나눠 봐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수성 물감이에요 자, 얘는 유화물감이라고 그랬죠? 그래서 얘만 유성인 거예요. 그럼 수성과 유성의 차이가 뭘까? 자, 수성은 전부 물감을 갤때 물을 타서 쓴다는 소리예요. 자, 유성은 기름을 탄다는 거죠. 오일. 이 기름 종류는 뭐 휘발성제, 그러니까 신나, 뭐 휘발유 이런 것들 공기 중으로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물감을 빨리 마르게도 해 주는 거고. 식용유 같은 종류도 쓰는데요. 그것은 이 물감이 마르면서 아주 견고하게, 단단하게 잘 안착이 되고 마르라고 섞어 주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물감들을 하나씩 짜볼게요 チャ ごと Thank you.